자, 계속 이어서 진행할게요. 일단 돈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우선 마켓 하나 만들어야겠죠? 아, 스탠다드 마켓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웨하우스 하나씩 만들고. 자, 이렇게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자 나가시고 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왼쪽은 물풀을 아니 물풀이래 야자를 저장하고 물풀같이 생겼죠 진짜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물고기를 저장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거 받는 입장 다 해놔야 되고요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여기는 이미 임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 얘로 할수 있겠네요 얘 하나 더 씁시다 여기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그 길을 연결해야겠죠 일단 음. 여기에 더 지을 수 있나? 집을 어 지을 수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짓겠습니다 그럼 4개 지을 수 있죠. 아니 두개 지을 수 있죠. 이렇게 놓고 여기는 나가요 설정을 해야겠어요. 나갈 설정을 하고 자동으로 옮겨지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항인을 좀 고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길 연결하고요. 길 연결하겠죠. 남는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한번 지어볼게요. 이 아이를 이렇게 짓고 자 물풀을... 아니 물풀이 야자를 거래할게요. 여기서 여기로 보냈는데 자 이거 나가요 설정해야겠죠. 어 이거 설정 다안돼있었네자 이렇게 하겠죠 여기는 돼있고 여기도 돼있고 오케이 자 해봅시다. 자 출발하기 시작했죠. 이게 가면 바로 여기 있는 상인들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자 한바퀴 돕시다 하나 둘 그리고 얘도 하나 둘 가자 자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일단 이정도 됐고 얘들이 이제 생겼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겠죠 그쵸? 자좀만더 힘내봅시다 갈 길이 좀 멀긴 한데 어떻게 든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봤을 때 고기 생산량이 좀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써버린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5죠 이럴때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도 만들 수 있죠 두개 정도 만들어주고 나중에 계속 써야 되니까 이것도 좀만 더 많이 만들어줄게요 어 22개? 어 그러면 나중에 여기를 좀더 확장시켜도 되겠다 그쵸? 어디보자 이쪽에다가도 하나씩 지을까요? 그래도 될것 같은데 자 그리고 길 바꿔야겠죠? 일 여기로 바꿔놓고 이거 없애고 자, 루트를 바꿉시다. 자, 이 아이를 여기다 짓고 네. 가운데다가는 장식품 지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호잇! 아, 변했어요. 좋네요. 자, 이렇게 놓으면 한 408명 정도 생겼죠? 자, 지금 도자기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음.. 자기를 좀만 더 팔아볼게요 지금 16개씩 팔고 있는데 20개를 올려도 될것 같아요 돈 많이 벌리죠 이제? 자 그런데 확인해 볼게 있어요 지금 야자수 계열이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러면 같이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이거 해줍시다 자 여기다 짓을게요 여기다 짓고 색깔 띄우고 웨하우스 만들고 그리고 자 잊지 마시고 이거 지정해줘야 돼요 음, 이런거 자 이렇게 해주고 길을 연결합시다 자 일단 어떻게 연결하는게 좋을까요 이 사이에 좀 공간이 남는데 아 어, 이거는 뭐받치죠 사실 생각해 보니까 자 X 표시를 한 다음에 음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하면 끝, 끝이죠 자한명더 고용하고 야자 재배하고 완벽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를 자또 운반시켜줘야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적어도 적어도 마이너스는 없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구리가 필요하거든요 구리 구리가 필요한데 구리 가지고 여기를 먼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얘네 상인들을 먼저 얻을 것이지 왜냐면 하 얘네들이 많아야지만 이쪽에 맥주라던가 석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 여기 먼저 업그레이드 시키는게 맞을 것 같죠? 이렇게 합시다 자수기 타산 한번 체크해보고요 20개씩 수입을 할게요 그리고 스탑. 납하고 외하우스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이쪽은 뭐 아시겠지만 기타 애들이 보관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0으로 만들고 여기는 일단 지금 구리 수입용으로만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럼 됐죠. 이거 나가요로 지정할게요. 다른 데서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전달해주면 되니까 그래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 라인에다 작업해도 돼요. 여기. 놀라죠. 그래서 구리가 들어오면 그때 작업을 시작해봅시다. 우리 2등 몇이니? 120밖에 안 돼? 허허 이런 머리 아프죠. 아니 이거왜 이래. 아 물풀이 없다고? 아 바로 해보기도 했죠. 그래 물품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아니면 제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 그건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길을 만들고 자 빠른 길을 구성합시다. 이거 없애도 돼요. 이쪽도 이렇게 연결하던가 그렇게 합시다. 길이 많이 없으니까 애들이 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업그레이드하고 재지정하고 이러면 제공시간이 빨라지니까 별일 없을거라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금방 금방 채워지죠. 오케이 자 결정의 시간이 왔어요. 음.. 제 생각엔 말이죠. 음.. 음. 어디갔지? 자 청동작업장 있죠? 얘네들은 이쪽 라인에다 설치하게 맞는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거 가져와서 처리하게끔 지지 내리는게 맞을것 같고요 잠깐만 이렇게는 못찍고 하나 둘셋 안되네요 아 그러면 이것도 옮겨놔야겠네 옮기려면 또 중계상이 필요하죠 여기다가 일단 잘 설치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쪽에다 지읍시다자 여기를 어떻게 지어야지 이쁘게 지었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일단 이렇게 짓고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개만 지을게요 일단 이렇게 지워놓고 여기도 음딱 연결이 안되니까 하나 둘셋넷 만약에 대비해서 두칸 띄워놓고 자, 이런 식으로 지을게요 그러면 연결이 되겠죠 자, 이쪽도 발이 빨라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여기도 연결을 해야 되긴 하는데 잠깐만요 길을 좀 바꿀게요. 자, 임시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이거, 여기 거 없애고. 자, 이쪽 라인 없애고. 아, 돈 없죠. 자, 이쪽에다 웨어하우스를 짓을게요. 이렇게 짓고, 길을 연결합시다.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 결정해야 됩니다. 받아요죠 여기가 목걸이 받아야 되고 이게 나가요죠 자 좀만 기다립시다 이렇게 놓고 얘가 운반시키면 돼요 이 아이죠 호잇 호잇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이거 나가요도 있고 받아요도 있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사람들 좀 고용합시다 자 한번 중간체크 해보고 목걸이 두개 남죠 이정도면 됐고 자 그러면 성직자도 만들어야 돼요 성직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 라인이 있죠 여기다가 자 교회를 만들게요 교회 만들고 한바퀴 돌겠습니다 하나 둘셋끝 됐고 그 위에다가 야 어디갔지? 웨하우스 웨하우스 어디갔어 웨하우스를 여기다 만들게요 여기다 만들고 여기다 만들어 되겠죠? 여기다 만들고 스탑. 자 목걸이만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져가 도로 가져가 자 이렇게 놓고 자 얘는 모르니까 혹시 미리 루트를 좀 지정해 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래 놓고 아들 준비해야겠죠. 네가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네가 하는 게 좋겠냐. 어, 얘가 하는 게 아니다. 아 머리 아프죠. 이게 다 다섯 개 이상 필요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솔직히.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중개소 하나 짓고요자 얘가 그 역할을 해주도록 할게요. 호잇 호잇 이렇게 할게요. 됐나요? 됐죠?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아유 우리 그런 거할돈 없어요 음 고기를 팔수 있네요 일단 해금 시켜놓고 나중에 돈 진짜 없을 때 그때 팔거나 그렇게 할게요 자, 이런 거다 해금 시켜주고 어이 물풀도 팔수 있네요 물풀 지금 남아 도나요? 나중에 좀만 더 키워서 팔아버립시다 저것도 돈 되니까 오케이. 어! 3레벨이 됐어요 깔끔하죠 2레벨도 있긴 한데 그래요 이렇게 많아지면 저희가 이쪽 라인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자 이제 또 고민의 시간이 왔죠 그 양조장 양조장을 어디다 짓느냐 여기다 짓을까 여기다 짓는 게 맞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중에 작업장을 따로 빼야 되니까 그래요 여기 자리 남으니까 이쪽에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어 그러고 보니까 뭔가 까먹은 게 하나 있어 저 우리 지금 유적 만들고 있나요 유적? 안 만들고 있죠 아. 하... 유적을 어디다 만들어야 될까요? 여기밖에 자리가 없는데 큰일났네. 그쵸? 어 음. 그니까 여기다 지을까요? 아 근데 명성치 올리려면 이 건물들이 하나 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애매하죠. 자 그러면 뒤를 좀 재설정합시다. 제 현저소 방법이 없네요 이길 있죠? 이거를 일단 이렇게 쭉 연결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없애고요 자 없애고 템플을 만들게요 아니 왜 여기서 건설이 안되는거야 이거 이해가 안되죠? 왜? 아 진짜 여기, 여기다 여기지어야 되나? 아 이러면 좀 머리 아픈데? 아 이것은 제 업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네, 이렇게 지었을까? 일단 이쪽 땅은 그냥 버리듯이 해야 될것 같아요 물이 좀 부족하긴 한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여기죠? 뭐 회전 시켜보자. 이렇게 짓느냐, 아니면 이렇게 짓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아 이거 너무한데 이거. 이쪽에다 놓을 수 없나? 이거 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안되고 아얘 먼저 지을 걸 이건 제가 착각을 했죠 나 그래도 면적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짓는 게 가장 적게 소비가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렇게 짓고 길을 연결하고 여러분들은 먼저 템플 지역을 확보한 다음에 작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돼 그래야 되는 것같아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중개 상인 또 만들어야겠죠 자 이쪽에다 하나 만들고 이쪽에다가 건설 그래요 이 아이를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진흙이 남아 도니까 음 블럭 그 보도블럭 아니면 보도블럭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작업장을 하나 만들게요 일단 여기다 짓는 게 낫겠다. 여기다 짓는 게 나을 것 같고 하나만 지을게요 어차피 시간 남아도니까 응? 이거 지정해야겠죠. 자 나가요. 지정을 합시다. 이렇게 놓고 그 아이 어디 갔니? 이 아이가 자음반을 담당할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죠 뭐 알아서 할 겁니다 어찌됐건 이쪽에다가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 밀밭을 만들어야 된다 아 슬프다 자리가 없어서 슬퍼요 이쪽은 마땅히 물을 회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고 아, 그래도 여기는 연결되네요. 이쪽도 연결되죠? 다행이네요. 자, 여기다가 밀밭을 만들게요, 밀밭. 그리고 이 뒤쪽에다가는 그냥 얘들, 얘들 지역을 만들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해봅시다. 이 아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공간이 그닥 좋진 않죠? 그래서 이쪽으로 빼야 되고요. 만약에 좀더 배치를 하고 싶으면 좀 위치를 바꿔야 돼요 이쪽에 하나 짓던가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배치를 하던가 아 이거 너무하다 하나만 짓고 최선을 다 해봅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다 하나 짓고요. 여기다가 또 하나 짓을게요. 자 이렇게 짓고 자수로 연결합시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뭐 어찌하리요. 그쵸? 어찌하리요. 방법이 없죠.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자 이쪽에다가 웨하우스 하나 만들고 길을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이쪽에 나갈 가능성 감안해서 길을 연결하고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자 파츠 구성합시다. 밀이에요. 오잇? 자 63개 그렇지만 제가 실수를 했죠. 자 거기 말고 이렇게 자, 이렇게 뚫어야 돼. 술을 연결해야 돼요. 자, 술을 연결하고. 호잇! 됐죠. 말 마를 일 없죠? 아, 여기 하나 더 해야 되다. 자, 이렇게 하면 마를 일 없죠. 됐어요. 그리고 한명더 고용하고. 자, 그 다음 지역. 이쪽에 더 지을 수 있을까요? 아, 공간은 나오는 것 같은데. 공간 나오는 것 같죠? 어 공간 나오는 것같아자 한번 해봅시다 자 희망을 가지고 해봐야지 자 웨하우스 아래쪽에다 지어주고요 여기다 지어도 될 거예요 연결만 된, 되니까 그리고 아 이거 좀 바꿔야겠다 시야를 좀 바꿀게요 여기다 줘야 되나 그쵸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얼마나 줄수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좀될것 같은데 자 수로 연결합시다 자 수로를 이렇게 연결해서 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길을 만들고요. 자, 이쪽에서 물 끌어올게요. 여기도 물 끌어올 수 있어. 그래서 수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아, 이렇게 하면 안돼 안돼 안돼 자, 재배할 수 있는 밭이 없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된것 같죠? 근데 물이 부족하다고? 음.. 그래요.. 이쪽도 끌어올게요 하나 둘 돈이 좀 남아도니까 이렇게 가능한거죠 됐어요 자 재배합시다 이 아이를 여기서부터 일단 이렇게 하고 시야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정하고 됐나요? 53개? 어 이러면 만족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라도 합시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래놓고 또 길을 연결해야 돼요. 이 야구, 야구,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합시다.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만 보관할게요. 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 미리 해놓고, 그쵸? 여기도 와 너무 힘들었죠 자 그럼 이제 양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생각에는 양조장을 이쪽 라인에다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자 웨어하우스 자리 잡고 양조장 지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어될것 같아요 아 근데 문제는 이쪽은 좀 공간이 애매해요. 그래서 좀더 빼야 돼요. 좀더 빼야 되고 어 여기 라인에서 작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에 양조장을 이렇게 여러 개 짓고 이 끝자락에다가 결과물을 보관할 수 있게 설정하면 되겠네요. 될것 같아요. 자 받는 입장 그리고 이쪽에 양조장 자 이런식으로 찍고 자, 몇개 줘야 될지 아직 감이 안잡히니까 나중에 많으면 팔면 돼요 팔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한 이쪽 끝자락에다가 외화화수를 만들게요 이러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어 이렇게 줘도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연결합시다. 연결하고, 나 대기할게요. 자 한번 테스트 해 봅시다. 여기에 중계 상인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자, 미를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로 가져오고 여기 있는걸 여기로 가져오고 이렇게 왔다갔다 걸면서 계속 작업을 시켜줘야 돼요. 한번 세 보자. 그리고 이제 모자는 인구수가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한데 이런거는 뭐 예전에 얘기했듯이 일반 하우스를 이렇게 필요없는 공간에다가 우겨넣으면 돼요. 우겨넣으면 돼요. 진짜 여기다가 우겨낼 수 있나요? 안 되네요. 여기는 우겨넣을 수 없고 이쪽은 우겨넣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또 중계상인 지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아니 그냥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짓고 여기도 이렇게 설치 설치하고 최단 우겨넣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계상인 아니 집들을 이렇게 배치시키고 여기는 길 연결하고 됐어요. 자 그럼 인구수 많이 늘어났죠? 이러면 됐어자 생산량 체크합시다. 지금 맥주가 그래도 마이너스 1 9예요 그럼 사람들 좀더 고용을 해야겠죠? 자 여기도 중간 체크 그래도 마이너스 10이네요. 한번더 그래도 마이너스 6이네요. 어허 하나 더 짚시다 애들이 술을 좀 많이 먹는 것같아자 여기다가 양조장 하나 더짓고한명더 고용하면 땡자 이렇게 채워졌으면 저희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일단 지지 내려놓고 여기 있죠 진흙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9단계로 또 내려갔는데 좀더 지어야 돼요 클레이 마인을 좀더 지읍시다 하나 둘셋 짓고 여기다가 길 연결하고 얘들은 웨어하우스 적용이 되나 알겠죠 안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새로운 웨하우스를 만들어야 돼요. 웨하우스 만들고, 여기를 연결하고, 자, 이렇게 놓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합시다. 이 아이를 짓고요. 아, 근데 공간이 너무 아깝다. 여기다 할까? 아니요, 여기다 하면 안 되지. 음, 괜히 뛰어서 지었네요. 실수했죠. 음,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짓고, 나 진흙을 모은 다음에 이 진흙들을 다 한데다 옮겨버릴게요. 그래서 이쪽에다 작업장을 좀 구성을 합시다 태블릿 워크샵 있죠 태블릿 워크샵을 구성을 할게요 이것도 한 4개 정도 필요할 거예요 14프로네 얼마 안 남았고 자 얘도 오른쪽에다가 길을 구성할게요 어, 외하우스 하나 구성하고 길도 구성하고 아... 이건 좀 너무하네. 공간이 애매하죠. 그러면 여기다 올립시다. 여기다 올릴 수밖에 없어. 여기다 올리고 스다 이거 나가요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얘가 옮겨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사람이 없죠 중계상 하나 또 고용하고 이 자리 남잖아요 여기다가 또 이렇게 박아놓고 진흙을 여기서 여기로 가져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해 봅시다 아 그리고 이거 나가요로 해야죠 나가요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러면 석판 만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술도 어느정도 채워졌을거예요 그러면 이제 때가 왔죠 때가 왔어요 여기다 마켓 하나 더 만들고 일단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자이 아이 뒤에다가 아니 이아이는 여기다 짓고이 아이 옆에다가 석판을 좀 구성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있죠 이쪽에는 웨하우스를 만들어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마켓을 하나 더 만들게요 포 마켓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에헤. 이거 버려요 자 술만 저장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자 한번 옮겨 봅시다 옮겨야지 여기 옮기는 애들이 있을텐데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시켜서 자 수를 옮길게요. 이거 나가요 안돼 있니? 어 나가요 시켜야겠죠? 이거 받아요 돼 있고 됐어요. 좀 기다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웨화어 하나 만들면 스다 석판만 복원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얘 남네 있죠? 이 아이가, 그거 말고, 한명더 고용해서, 석판을 운반할게요. 여기로서, 여기로, 이렇게 운반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뺑뺑이 돌리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됐죠? 이렇게 뺑뺑이 돌리면 되고, 얘술 채워지면 얘도 상인 고용할게요. 일단 얘도 뺑뺑이 돌립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됐어요 속도 올릴게요 정말 빠르게요 합시다 자 과연 우리가 원하는 스페리스 하우스가 나올 것인가 아 생각해보니까 뭔가 까먹은 게 있어요 얘들 좀 비싼데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이 부분은 일단 됐고 돈 생기면 계속 작업합시다 돈 생겼죠? 또 하고 여기도 돈 생기면 하고 마이너스 5원 자,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우리 무역해서 돈 벌자 오케이 됐어 자 됐죠 근데 제공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로테이션 계속 돌면서 판단하면 될 일이고 석판 마이너스 쉽게 술은 남아 돌죠 석판만 잘 제공하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사람들을 고용하면 된다 일단 이렇게 하고 지금 또 진흙이 부족하죠? 진흙을 좀더 많이 만들게요. 자, 최대한 많이 만듭시다. 자, 이렇게밖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흙이 플러스 되면 된다. 좋아요. 습판은 여전히 마이너스 1이네. 자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 아이들이 쌓여있잖아요. 이거 거래할 수 있는 애도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팔수 있죠? 자팔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죠. 거래소 상인 있죠? 이 아이. 그리고 여기에서 팔죠. 일단 8개씩만 팔아볼게요. 자, 8개씩만 팔아보고 여기 놀고 있죠? 이 아이들을 아, 이거 내비 두고 여기에서 할게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면서 팔아볼게요 가능할 것 같아요 풀이 좀 남아 돌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장사하면 돈이 좀 빨리 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팔게요. 좋아요. 자, 돈 생기기 시작했죠. 자, 너네는... 어... 3이 안 됐구나.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만족을 한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더 누락된 데 있나요? 음... 다된거같아 여기도 살짝만 해주면 될거 같고, 끝... 3이 안 되네요. 이럴 때, 이럴 때자 이거 하나 지어줄게요 호잇 아 만족하죠 자 이렇게 하면 선두 개는 만족했어요 나머지 반만 올리면 되는데 반은 어떻게 올린지 여기로 올려야 되죠 여기는 뭐가 문제일까 계속 목걸이가 모자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것 같은데 그래요 목걸이 목걸이에 좀 신경을 씁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남는 공간에 인구수를 좀 채워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최대한 채워 넣읍시다. 여기도 채워 넣으면 되겠죠? 여기? 넣을까 말까? 아, 넣어도 돼요. 자, 이렇게 채워 넣을게요. 채워 넣고, 나중에 부족하면 없애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이쪽은? 이 끝자리가 약간 좀 애매하죠 너네 왜 그래 아 일꾼이 부족하다고? 오케이 자 때가 왔습니다 2차 업그레이드 시대가 왔죠 2차 업그레이드 시대가 왔어요 자 회전을 한 다음에 이쪽은 안되고 자 여기다가 모르니까 길을 만들어 놓고 으돈 없어 자 빌라를 한 6개정도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나중에 또 장식해야겠죠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일단은 길을 여기까지만 연결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자, 속도 올릴게요. 그래,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 자, 목걸이만 제대로 돈 벌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목걸이 구매비용이 얼마니? 지금 한 40개 정도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항아리 항아리 4개 좀더 올릴게요. 24개로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력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돼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 키우는데 돈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 감안해서 해야 될것 같고 길을 좀 바꿀게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이어서 할게요